그러면 그때는 잘 키워요 근데 음. 이런 겨울에는 그게 키우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때는 아러면 지금은 거의 초고버섯으로 저희가 만약에 발주를 네. 된다면 네. 있는 거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4월부터 10월 사이는 그 포기하고 노롱댕이그 전에는 혹시 만들어 놓으신 완제품을 저희도 공급을 받아서 네. 할수있는 네.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버섯 농장에 그 전국적으로 버섯 농장에 버섯 분양을 많이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날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분들이 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만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만 개를 가져가지 않고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게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버섯 키트를 그 인터넷으로 팔아보자 해서 버섯 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 표고버섯인데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참나무텃밥 미강, 칼슘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이걸 배합을 하여서 열에 강한 특수비닐에 이렇게 담아서 자리 링과 솜을 끼워서 자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합니다 여기에 종균이 들어가서 이걸 4개월 동안 배양을 해요 4개월 동안 음, 표고버섯을 배양을 하게 되면 자 이게 한 40일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배양이 돼요 하얗게 배양이 됐다가 이게 울퉁불퉁한 윤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울퉁불퉁한 윤기가 생기고 그 위로 도 갈변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갈변이 돼서 4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표고버섯 돼지 키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표고버섯 키트를 택배로 각 가정에 가져가시면 처음에 솜을 빼줍니다 이게 솜이에요 솜을 빼주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검은색깔이 링이랍니다 자, 링 이렇게 빼줘요 빼주고 자 이거를 비닐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 위로 올려서 가, 가위 가위 이렇게 잘라줘요 자 이렇게 가위로 요런식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자 이거를 반만 자 요정도 반 반을 벗기면 이렇게 촉촉한 물이 나와요 이건 수분입니다 요렇게 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자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셔도 돼요 한 30분 이상 충분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벗겨난 비닐을 벗끈한그 윗부분이 자 요렇게 물이 당겨져 있어요 자 물에 이렇게 당기도록 이거 배지를 거꾸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요렇게 이어주시면 자,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거 버섯 배지를 이렇게 물에 담가줍니다. 물에 담가주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바로 세우기 해줍니다. 여기다 비닐이 있죠?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셔야 돼요. 이게 한 10일 정도 되면은, 조그맣게 버섯이 나오기 시작해요. 버섯이 손가락 마디만큼 나왔을 때, 비닐을 벗겨주셔야 돼요. 비닐을 벗겨주면 한기가 되면서 버섯 때깔이 이뻐져요. 이거, 이거, 이거를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웬만하면 큰 비닐로 씌워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씌워주시고 또 이렇게 벗겨가지고 또 분무기로 물 충분히 주시고 또 이렇게 씌워주시고.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안에 수분 유지를 위해서요. 얘들은 수분으로 자라는 거예요. 섭도를 묻고 자라, 물을 묻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버섯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밑에까지 다 버섯이 나와요 그렇게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어떤 분은 이걸 끝까지 다 벗겨요 벗기면은 이게 너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배지가 다 벗긴 대신에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큰 비닐로 아니 이대 비닐로 이렇게 충분히 다물 펑펑 뿌리고 이렇게 씌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나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안 나와요 보통 20도에서 25도, 18도 요 정도에서 버섯이 제일 잘 나와요 저희가 버섯 어, 재배를 이제 한 거의 10년 정도 돼요 그래도 어, 아직도 서툴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 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처음에 사람이 노대 가지고 이제... 계산 유기농 엑스프라 했는데, 전 세계적인 엑스프잖아, 이게. 네. 그거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거기 나갔는데, 저혼났 야. 군청에다 신청을 했지. 그래서, 자기야, 아직은 나도 직장을 다니고, 우리 엄마 당계인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은, 홍구도 같이 잘못되면는더 엉망인 거 아니냐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와서 맘 뭐라 랬지 누구 망신주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노롱네의두 송이를, 그 트레이, 그, 토마토 같은 거 담는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드림버섯 농장, 표고버섯 그 마크를 딱놓고뒤에는 먹는 방법 놓고거기 가서 쉬식을 하고한 20일 만에 한 1,400만 원을 팔아 갖고 왔더라고요. 대박의 어? 주인공이에요. 런 아, 네. 됐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저 사람이 돈이 보인 거예요. <웃음> 아, 이거는 키우기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홍보도. 그래지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버섯 키우기 키트 같은 거 나가고 음. 많이 그래서 많이 벌었지저 사람 덕이 많아요. 네.